잉여맨 로블록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얘들아 뭐... 큰일 났어 어? 내가 길을 가다가 땅속에서 쑥 빠졌는데 이상한데 갇혔지 뭐야? 왜 뭐야? 왜 땅속에 이런 공간이 있어? 그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게 체크 포인트고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어 이런 시체들이 사라진다고 해 뭐?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웃음> 여기서 탈출해야 될것 같아 어 하지만 어, 어, 앞에 가시가 이거 어떻게 점프하지? 어, 흐! <웃음> 어! <웃음> 아아어이 길을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시체를 밟고 가는 거였어! 오어 어, 진짜? 엉! 음! 아 이렇게 밟고 가는 거구나 아 미안해 인형맨 이녀맨. 아 인형맨이 죽어 있어 너덜너덜해 <웃음> 이게 계속 내가 부활이 되나봐 어 됐다 여기다 길을 만들고 날 밟고 또 가는 거야 너무 전이네 하지마 어쩔 수 없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앞으로 가려면 말이야 미안해 인형맨 <웃음> <이녀맨. 웃음> 구독 내려갑니다. 오우! 와! 와, 클랩했다. 톱니바퀴 때문에 죽을 뻔. 어, 됐다. 힛. 그리고 오! <웃음> 야, 야 뭐야? 어. 뭔가 수상하다 했더니. 어쩐지 너무 평범했어. 어. 그리고 점프해서 점프, 리듬 점프. 리듬을 타면서 오, 여매니 잘한다 음. 아, 그럼. 뭐야 이거 미끌. 뭐지? 오 어, 사라진다! 뭐? 어? 사라지는 거였고 자그 다음에 디스 왜? 에이. 왜? 여기가 길이라고? 아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이야 내려가볼까? 그래도? 어? 아, 아 <웃음> 감정이었어 감정이었어! 어. 음 여기 아저씨가 쓰러져 있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 <웃음> 안 돌아 보이는데. 연결 좀 편하네. <웃음> 뭐지? 어, 함정이 있는 거. 아! 어, 저었어안 어, 어, 사람이... 돼. 안 돼. 자, 얘를 없애고. 오케이. 으, 저렇게 못할 수가. 으, 으, 짝, 짝, 짝. 음, 살짝만 런 가는 거야. 가자! 아! 아! 아왜 이렇게 이거 뭐 닿지도 않는데 왜 죽어? 훗. 오? 오? 뭐? 왜 이렇게 잘 나? 음? 음? 안? 음? 안? 후. 야, 왜나 고생했어? 등등 등 토닥토닥. 고생했어? 포켓몬 볼로 들어가려요. <웃음> 여기도 그냥 용암에 뛰어들어야 돼? 이거 타는 거 아닐까? 아 맞는 거 같아. 오, 오, 오, 오, 오, 너무 넓어. 아, uh. 아, 아. 여기는 시체가 없네? 응, 음. 될수 음. 어? 있어. 난 너를 믿어. 아, 어! 아니 어? 안 믿어. 아, 이게 조금. 어, 야, 이따! 침착하게 가야겠다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어 불안해 금오 오. 잘해 잘해. 오. 방사능 구역이야. 그런 금 같아. 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 오, 비크로, 코 같은데? 오, 비크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렇지. 지금 쪽으로 갔다가 떨어 음, 떨어진다. 뒤쪽쪽으로. 떨어지면 뾰족 뾰족 뾰족 같아. 고통 만든다. 뾰족 뾰족뾰족뾰족. 뾰족 뾰족. 뾰족 뾰족 뾰족이. 오. 오. 어, 뭐야 이것또어저 저대로 떨어질 것 같지 않나 어, 아니야 저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빨간색대로? 맞아. 아. 여기 맞나? 맞아 맞아. 가. 오케이, 알았어. 이... 가. 뭐... 아! 아. 더 가. 가. 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 가. 가. 아 가. 가. 가. 집에 돌아 가. 야 되는데. 가. 가. 으... 으... 뭐야? 아. 아, 뭐야? 미끄러워. 아, 아 미끄러워. 어? 아. 어? 점프를 해. 점프를? 아. 음. 음. 뭐지? 천천히. 아, 이쪽으로 가는 건가? 됐다. 탈출할 수 있어 이제 이 지옥 같은 동굴에서 아. 됐다. 오, 열기가 나오고 있어. 죽어. 아, 죽어도 쌓아야 되나 보다. 그런가 보다. 쌓아, 더 쌓아. 어, 됐다. 아, 임어 네, 뭐야? 왜 죽어 어. 거기서. 어? 어정있나저기 아, 늦게 죽었나봐 핑 때문에 아~~ 그럼 더거 이거. 어? 그런가 보네 그럼 여기다가 이거. 이거. 이거. 맞네 이거. 이거. 이거. 이이짱많거이 이거. 이거. 이거. 어? 뭐지? 더써야되나 알았어 어? 됐다 어 됐다 이건 함정인데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길 하나 만들고 우와 길 하나 만들고 됐다 됐다 음... 이거는 그냥 피하고 가서? 뭐? 어? 오케이 okay. 했워를했렇게이움이되움이 되네 그 Okay. I don't know if you can do it. w h o 쪽이 Whoop! w h 이쪽 p w h o 쪽 오케이 이쪽 여기 여기 여기 어. A few moments later. 음. 피가 많아. 피가 많으니까 한 번에 갈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가라? 아 여기서 가는 거구나. 음. 아 후. 이거 또 음. 뭐야? 동굴에 차가 어떻게 있어? <웃음> 이게 말이 되냐고. 길 건너 친구들이야 갑자기 분위기 으아아아 으아! 끝에서 가면 쉬울 것 같은데 가운데 말고 어 천잰데? 아 여맨이는 이런 거 알려주면 안돼 어차피 못하거든 이제 중간을돼 오오오 이건 중간 아니고 가운데. 끝이다 끝일 것 같은데 어? 어안 되나? 그 가운데가 더, 더 지금 응. 지금 <웃음> 음 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 가운데 오음 어? 음... 달려 탁! 달려 구슬치기 한다 탁 달려 <웃음> 이 정도는 꼬미지 먹기지 저... 오! 오! 오! 진짜 식은 죽이. 침착하게 잠깐 침착하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오, 오, 오, 오, 오, 오, 밖에 보여. 드디어 자유인가? 오, 밖에 보인다. 아, 드디어 나오는구나, 세상에. 드디어 나오는구나. 탈출인가? 오, 아, 자유다. 오, 아, 앞으로 계속 가봐. 아, 아. 오, 어? 내가 드디어 동굴에 나온건가? 저 폭포는 뭐야? 크리스틸레션 이야 아아 으아 좋아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클리어했고요 자 친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저기 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친구야 뭐죠? 친구야 나왔어. 어디.. 여기 여기 내 친구. 앗. 친구야. 아이고. 너 많이 졸렸구나. 친구가 엎드려 뻗쳐 중인데? 친구야. 일어나 봐. 이제 같이 놀아야지. 같이 탈출 했잖아. 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불사신이 되어서 탈출하는 점프웹이었습니다. 오늘 미오님과 리아님도 같이 플레이 하진 않았지만 같이 저랑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럼 네. 여러분들 안녕. 아예.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